안녕하세요 타이거이기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못 참고 전설강림축제 그냥 <웃음> 한바퀴 돌려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짧고요 쇼츠로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냥 뽑고 싶네 에라리 이건 잘된 선택일까 못된 선택일까 아 안돼 이럴수가 맥쿠 한번더 먹고자 한건 아니고 그냥 다른 에랄 좀 먹고 싶어서 했는데요. 강님 축제가 잘 나오더라고 요 에랄이 이상하게 확률이 높은 것 같아. 그래서 이상하게 뽑았어요. 안 뽑아도 되는데. 아 마지막 그냥 SS 하나네. 오 뭐야? 에랄 아니고요. 없는 거 나왔다 대신 닥터 게로엔 인조인간 19. 오 그래도 좀 뽑은 보람은 있네 없는거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더큰 보람을 느껴 보겠습니다 아 짝이 안 좋은데 17호 마인부 어? 근데 고래대 워리다? 17호 마인부인데? 설마 지능 메탈 쿨한 아니겠죠? 개스카우터 있는데 어휴 나또 LR인줄 알았네 R이었어요 자 하나만 애를 나도 와 돼요 뭘까? 오 <웃음> 됐다 됐다 애를 나왔다 제가 이거 없거든요 지랜이 나왔어요 컴온 예스 아 역시 이거 하길 잘했어 어네 스카우트 에 없는 애 나왔어요 오 어, 뭐야 이번에는 베지터 부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고로 하지만 고래대 오와리다야 이거 진짜 하길 잘했네 아... 새벽에 한번 뽑고 자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선택이 된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주 좋고요 아얘 얘 스카우터 있는 애데 메탈쿠라 얘가 끝이 아니길 마지막은 SS를 하나 확정인데 LR로 화끈하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. <웃음> 자 이제 마지막 무료가 있죠. 이래서 했거든요. 갑니다 이번 축제 마지막 복기. 아 차오즈 하나만 나오니까 이거. 오인? 어떻게 고래대 워리다가 이렇게 나오지? 차오즈 하나 나왔는데요. 두번 깨지면 대박인데? 됐다! <웃음> 자, LR 하나 확정이 됐네요. 어, 누가 나올까? 무료복귀에서 먹는 LR. 아주 맛있겠죠? 여덟. 오! 없던 거 나왔다! 좋아요! <웃음> 마지막도, 마지막은 아니고, 와. 자 이렇게 해서 짧은 뽑기 진행을 해봤는데요야 이거 한 바퀴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한 바퀴에 한 아, 노래 때문에 노래 노래 노래 노래 한 바퀴에 네두 마리 에랄 먹었다는 이야기 들려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 운이 좋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많이 뽑기 하지 마시고 안녕 노래 때문에 안녕